제대로 하자 날 위해 세상을 열매를 지키고 싶지 이건 <목소리> 인간이 아니야 먹지도 자지도 울지도 않아 연민도 사랑도 없어 그런 마음 같은 건 없어 내가 그렇게 정했어 아주 예전에 <목소리> <웃음> 그래야지 날 죽일 수 있으니깨 그러니께 죽일 수있으니께 추워요 진짜 추워요 오늘 덜 치운 거래요 요새 부터 하나 모으 무슨 맛을 까다 생크림이 그좋겠어 생크림 좀살 뺐다고 당땡겨가지고 네. 그래도 몽쉘은 사랑이죠 보고 계시죠? 어? <웃음> 너무 가기 시작하면 그때 네. 어. 어, 왼손이요? 왼손? 왼손? 왼손으로 사 왼손으로? 소서워 <웃음> 아. <웃음> 아 밑에 보지 마요. 둘이 얼굴 보세요, 마저 보세요. 네. 네, 둘이 마저 보고 계세요. 끊어진 다리에도 앉아 있어야 돼. 여기 <웃음> 옥상도 있네. 끊어진 다리? 어. 나는 그거 생각했는데, 끊어진 다리 보면서. 저기.. 네, 저기 어디야, 저기. 시골 때 시골 동네 가면 그개울가에 있는 다리 무너진 거 같은데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인데 그런 다리가 없어가지고 네. 지금 또 거의 뭐도속도로 그런 느낌으로 뭐가 다리인 거 나도 모르게 밑으로 시선이 가는 게 내가 너무 싫어 아안 어. 봐야지 멀리 봐야지 멀리 어. 근데 그래도 불안하고 여기 봐도 불안하고 여기 봐도 불안하고 먹으면 어? 어때 분이 좋아요 좋아해요 그 느낌이 있나요?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아 뭐하다 원래부터 이렇던 거지? 원래 이 디자인이에요 아 뭐야? 네, 슈 디자인 바뀌었어요 아 그래? 네 이쁘다 네. 네. 이쁘네, <웃음> 그렇게, <잘해. 웃음>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쁘네 빨리 보고 계시죠? 세트 다 같은 회사야? <웃음> <웃음> 어휴 거위라! 다음은 오예스다. 오예스요? <웃음> 오예스! 뭔거지왜 이렇게 많이 해? <웃음> <웃음> 내가 안 추웠으면 안 먹어. 추워서 잊으시려고. 추워서 먹어.